오늘은 어, 오늘은요. 오늘 강좌에서는요. 아 오늘은요. 오늘은요. 네, 오늘은 그, 아, 오늘부터요. 어 오늘은요. 오늘 알아볼 알아볼 내용은요. 오늘은요. 오늘은요. 어 오늘은 오늘은요. 오늘은, 오늘 오늘은.